1 0 0 어, 1 3 0 0원배 10,000배. 10,000배. 10,000배. 10,000배. 1 0 0 0 0 p 1 0 0 0니다 랩, 랩0 0비배1 0 0 0랩배 10,000배. 10,000배. 1 0 0 0게배 10,000배. 1르게 위름 <웃음> 내는 비트 위에 나그네 어. 어 지원서를 또 보면은 지금 3사 <웃음> 오디션을 다본 걸로 지금 나와있어요 네 KBS, MBC, SBS 다 봤습니다 방송국 <웃음> 3사예요 방송국 <반성국> 3사 <웃음> 어, 이 3사를 다 두고 세븐티카 탈런트 오디션을 지원한 이유가 뭡니까? <웃음> 엄마가 아 엄마가? <웃음> 아, 엄마가. <웃음> 원래 이렇게 좀 뭔가 진지함이 없, 없고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 지금만... 지금? 남의 진지함을 무시하세요 아니, 저는 랩을 할 때만큼은 진지해, 진지해 보였습니다 아 네. 저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보요아뭐 사장님이 뭐, 그렇게... 그 보는 그렇게. 사람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요? 아 그렇게 거들먹거리시면서 오실거면은 거들먹 거들먹 <웃음> 거짓말 거짓말, 거짓말 거짓말 대화 속에 랩, 거짓말. 랩이 거짓말. 다 있는 스타일이군요 이게, 이게 음악 이게 삶의 오. 음악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해를 한것 같습니다 네. 아, 아, 네. 아 너무 좋았습니다 참고로 어, 2번 네. 음 근육통 음. <웃음> 무통인데 또 이름이 근육통이세요 예. 네, 그래서 네. 오늘 중학교 네. 두기 선수 두 선수한테 많이 맞아 뭐 네. 승관 씨가 <웃음> 네, 그래서 직접 어떻게 맞으면 아픈지 여기 많이 아픈데 오? 오 어, 이건 진짜 안아프데요 어, 진짜 안 아파요. 그 마지막 3 단계가 저기 있어요. 저는뭐 거의 에피타이저 처음으로 이제 구레나로 당기기. 구레나가. 아저 아픈데. 우리 무통인 원우 하나 둘 셋. 어 진짜.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. 진짜. 여기가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좀 되게 아파 보였는데 안 아팠어요. 눈이 원래 이렇게 크셨나요? 아 네네. 이게 근데 무통이라면 이게 진짜 안 아프거든요. 긴장 긴장하지 마요. 긴장하지 마요. 약간 주사 맞는거 같네. 아 그죠 그죠. 따끔. 괜찮은데? 어 진짜 가요어아요이 네, 아, 네, 뭐, 어, 진짜 하셨요 어, 하나, 둘, 셋 진짜 아픈 거 진짜 오오오오 진짜, 아픈데? 오오오오. 진짜, 아픈데? 오오오오. 진짜 아픈데요? 오오오. <웃음> 어, 예, 저 제명을 사준 거 같아요 그럼 마지막 라스트 단계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,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호 걸로만 한 40분 가보자 요좀 <웃음> 머리가 멀어져힘 어? <웃음> 주시고요 아, 오 아 이게 왜왜왜 우리 우리 서 있다 보니까 네. 중심을 잃을 수 있어요. 중심이렸구나. 아, 저거 너무 약간 90년대 슬립스틱 같지 않아? 아, 아, 아. <웃음> 나 나가. 나는. 오. 뭐야나 뭐, 뭐야? 나구 불었어요. 여기 저 친구 이름이 문하던데 문하던님은 아 오. 생활을 뮤지컬로 한다고 적혀 있네요. 맞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중국에서 온 문준휘요. 저 친구가 시키면 굉장히 잘해요. 밥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밥을 밥 먹어요? 밥 먹을 때. 아 주시고요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 국밥 먹을 때그 식당 이모님한테 그러면은 사이다를 주문하는 거를 뮤지컬로 하실 수 있어요 국밥 먹다가 사이다 주문하는 너무, 네 저+ 어. 저기요 사이다 한잔 당신의 이상형을 발견한 거예요 아. 그래서 그분한테 약간 데이트 신청을 하는 아. 바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? 오, 들어갔어요 오. 오. 오. 오 와, 압도했다 대양 대양 왜 이렇게 뜨겁지 내맘내맘 옳아인 왜 이렇게 작았지 사지? 뜨겁고 작았다 이 <웃음> 세상 <웃음> 내 맘에 대양 해울 수없소 당신 밖에 <웃음> 없습니다. 아. 아니, 어떻게 앵그리 꾸꾸 님? 네, 네. 아, 앞에 나와 주시면 어.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 네, 저는 용인에서 온 앵그리 꾸꾸라고 합니다. 아, 아 어떻게 하다 이름이 앵그리 꾸꾸 거예요? 어, 얼굴은 되게 착해 보이는데 앵그리. 그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요. 이제 평상시에 좀 화를 못 내요. 그래서 이제 노래로 이제 좀 감정을 좀 표현하고자 어 벌써 아 화려 절대 안 내시는구나 자 그러면 혹시 준비하신 노래 바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이 순간 우와 지금 여기! 여기! 지금 여기! 여기! 예! 말로는 뭐라 할수 맞... 없는 이 순간! 이 순간! 참아온 나는 박자 맞춰 힘겹던 날왜 이렇게 떠세요 왜 이렇게 떠세요 왜이렇세요 <웃음> <왜 이렇게 쪼으세요? 웃음> 무서워 가지고 <다> 사라져간다 <웃음> 연기처럼 멀리 지는 <웃음> 시간 어안 오고 와안돼고 이등역이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예순간+ 예순간 세상 가운데 힘겹던 날 지금 이 순간 또화안 냈어 마법처럼 마법 난절이 바라고 원했던 날들 저분 선거 나가셔? 합지마 있을 뿐 남은 건 이젠 승리뿐 그만았던 피난과 <웃음> <희난한 웃음> 고난을 어, 바이브레이션인가요? 어, 어깨로 바이브레이션을 해요? 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뿐치이 정도 들을게요 아, 네, 이 정도 들을게요 노래할 때만 좀 이렇게 좀 어, 내고요 선해요 선해요 평상시에는 그냥 아 예. 뭐야 미쳤나 봐 아까 나한테 막 나한테 막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쓴면됐어 <웃음> 다음은 어, 누굴 보는 게 좋을까? 아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이 신상차 위대한 마술사 이찬이라고 합니다 마술로 아 오디션을 지원하신 거죠? 네 마술로를 좀몇개 보여드릴 텐데 별거 아닙니다 쓰레기통 네, 네. 그냥 쓰레기통일 수 있어요 네. 하지만 마법의 쓰레기통입니다 오자 엽니다 아 너무 기대돼요 인기 윈도오 오, 오, 오, 오. 진짜... 아. 잠깐만 집중 좀 할게 집중 좀 할게요 와 대박 핫! 제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어요. 없어 없어 없어. 아무것도, 어.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없죠? 이 손에서 다름 아닌 두들기가 아. 나오는 맛을 보여드릴 거네요 어렵지 않아요 네 진짜 나오는 거 아니야? 분명히 손 넣자, 두손 넣자 어? 어? 벌써 나왔 음, 음. 음. 음. 나온다 안, 나온다 안, 나온다 그렇지!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드려, 드려, 드려. 오, 아, 아, 네. 아 이제 죄송해요. 그냥 마세요와 진짜 잘하신다. 네.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점프 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<웃음> 다 점프 시킬 수 있죠. 네. 어렵지 않습니다. 진짜 안 일어나볼게요 네. 한 번. 자저 불러다.